사상, 안녕하세요. 진진이야입니다. 진진이 유튜브 구독자 50명 돌파했습니다. 와, 앞으로 더 열심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은 어제 한국 출장을 당일치기로 갔다 왔는데요. 아, 근데 당일치기 출장은 정말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진짜 힘들거든요. 제가 이 한국이 이 비행기 타고 2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만하게 봤는데 아 정말 이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 제가 이번에 그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조금 느꼈던 점, 한국 출장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 썰을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제 이제 새벽 4시 40분에 일어나서 공항 리무진을 타고 하나라 공항으로 공항으로 간뒤 상사와 만나서 잘 항공. 일본항공 있죠? 일본항공 JL091편 8시 25분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포국제공항에 11시쯤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와이파이를 빌리고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종로에 있는 한 회사로 향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웃지 못할 하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도착하니까 12시쯤 돼어가지고 회사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해야겠다.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같이 가는 상사가 제가 또 한국인이잖아요. 그래서 또 심지어 그 상사는 한국 처음 방문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저만 믿는다고 하고 나만 믿는다고 하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만 믿으라고 하고 자신 있게 한국을 데려갔는데 근데 제가 사실 한국을 떠나서 조금 오래, 오래되다 보니까 솔직히 식당 같은 건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또역 근처로 가야지 이게 먹을 게 많은데 이또 출구를 잘못 나와가지고 어디 이상한 골목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멀리까지갈 수가 없으니까, 이 근처 몇 군데 돌아보다가, 어떤 설렁탕집이 하나 보여서, 그로 갔습니다. 뭐, 이제, 외관도 이제 나쁘지 않아가지고, 근데 들어갔는데, 설렁탕을 시켰어요. 그도 설렁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먹을만한 게, 설렁탕을 시켰어요. 근데, 맛이 너무 없어.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국은 왜 반찬이 이렇게 많은 게 자랑이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놀러와 가지고 좀 감동을 하는 게 반찬이 막뭐 정식 시키면 반찬이 이것저것 나오고 반찬이 너무 많아 이게 자랑이잖아요 근데 반찬이 김치 딸랑 두개 설렁탕 안에는 뭐 고기 뭐 짜잘한 거몇 점이랑 국수 같은 거 타마 조그만한 거, 요만, 요만큼, 요만한 거 하나 들어있었어요. 딱 봐도 사진에 국물밖에 없어 보이죠? 그리고 또 국물에 뭘 탔는지 맛도 되게 연하더라고요. 제가 이 스시코TV라는 걸 우연히 봤는데, 여기서 한국은 개인 식당이 좀 이제 복불복이 많다는 얘기를 봤는데, 또 일본은 또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정말 그런 게딱그 상황이었어요. 이 개인 식당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체인점은 맛이 조금 일정하잖아요, 그래도. 이 개인 식당들은 정말 잘하는 이 가게가 있는 반면에 정말 못하는 가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가격은 한 8,500원 정도였는데 사실 뭘 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상상은 되게 막 맛있다고 하고 막 이렇게 후루룩 후루막 이렇게 잘 먹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먹어주니까 또그 앞에서 진짜 맛없다는 얘기 못하겠고. 어쨌든 이제 용물을 보고 시간이 한 시간 정도 남아가지고 상사랑 이제 상사가 또 이제 한국 처음 왔으니까 이제 경험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한국을 그래서 거기가 이제 인사동 근처였거든요 그래서 상사랑 인사동에서 꿀타레 꿀타레를 하나 사고 거기가 또 이제 보니까 그이모토그 일본 개그맨이 거든요 일본 개인이 있는데 이모토가 와가지고 왔다 가 사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사가 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꿀타레 하나 사고 이제 구경하다가 또 이제 좀 출출해 가지고 만두를 먹으러 들어갔어요. 만두 먹으러 들어가서 뭐어 사실 설렁탕보다 만두가 더 맛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 가지고 그래서 한 5시쯤 되니까 슬슬 이제 가봐야겠더라고요. 비행기가 7시 40분 비행기였거든요. 근데 어제가 이제 2월 15일 금요일이었는데 어제 눈이 와 가지고 그 택시 타고 올 때도 원래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한 50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면 편한데 뭔가 퇴근 시간이고 해고 차도 되게 막힐 것 같아가지고 지하철을 택 겠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아 진짜 한국 지하철 왜 이렇게 불편한지 일단 표지판이 좀 눈에 잘안 띄게 되어 있어요. 일본에서는 이 표지판을 봐도 딱딱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이 방향도 다 표시가 돼 있고 어디를 가야 어디가 되는지 알겠는데 한국은 그걸 잘 모르게 돼 있어요 되게 근데 좀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표지판 이 표시도 잘안 되어 있고 그대로 따라가다가 갑자기 표지판이 없어져 있고 아니면 좀 애매한 위치에 표지판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각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에서 갈아탄 뒤에 김포항으로 가는 그 코스였는데 종각에서 지하철 탄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 서울역에서 갈아탈 때 진짜 엄청 걸었습니다 토쿄역에서도 그렇게는 안는데 아니, 그렇게 선이 많은 것도 아닌데, 해봤자 한네개 선? 토쿄역은이 선이 몇 개야? 하나, 둘. 토쿄역은 진짜 잘돼 있거든요. 이, 일본의 대부분 모든 게이 그렇지만은, 이, 갈아타는 게 굉장히 잘돼 있어요. 신조쿠는 조금 복잡한데? 그리고, 이 서, 그 갈아타는 곳에 계단이 엄청 많아요. 아니, 서울역은 공항이라도 연결돼 있어가지고, 캐리어 끌고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근데 계단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어떤 계단은 이렇게 무슨 짐을 올려두면 은 공항에서 이렇게 짐 찾는 것처럼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계단 대신 이렇게 올라가 주는데 그게 엄청 느리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냥 에스컬레이터 하나 만들지 서울역에서 이제 공항철도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그래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 직통열차라고 써져 있는 간판이 보였어요 주황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일본처럼 전거장 이렇게 몇개 건너뛰는 급행 아니면뭐 특급 열차인가 하고 생각을 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인천공항만 가는 열차잖아 그러면은 인천공항 특급이라고 써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단순히 직동열차라고 써져 있으니까 김포공항도 이렇게 가는 줄 알고 이렇게 특급으로 가는 줄 알고 나가버렸거든요 한국은 이렇게 역에 상주하던 직원들이 없더라고요 일본에 이렇게 역 개찰구마다 직원들이 이렇게 상주해 있어 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거나할때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보니까 무슨 인터폰 같은 걸로 이제 통화는 할수 있는데 이게 말로만 하다 보면은 잘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주 직원 같은 게 없어 가지고 좀 불편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엄청 걸어서 갔는데 김포공항역에 내려서 또왜 이렇게 걷는지 일본은 하네다 공항 전철 타고 내리면은 엘리베이터가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은 바로 티켓팅하는 공항 티켓팅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공항 철도로 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역에서 내려서 정말 걷는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같이 왔던 다른 팀들은 이제 일본인이었는데 그냥 택시를 타고 왔어요 근데 저희보다 더 빨리 도착했다는 거 그래도 그래도 한 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한 시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저희보다더 빨리 도착했어요 지하철 너무 걷고 한승도 많고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지하철도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또 이제 하필 이날 또 눈이 와가지고 비행기가 연착된 거예요 한 30분 정도 아니 그러면 진짜 지하철 타서 고생할 필요 없었잖아 그래서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하나당왕 도착하니까 밤 10시 5분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계획이면은 제가 10시 15분에 공항 리무진이 있어가지고 그게 집 근처 역으로 바로 가거든요 그걸 탈 계획이었는데 그게 30분 연착돼 버려가지고 비행기가 결국 그 시간을 못 맞춘 거예요 일본에서 재류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은이 재입국이라고 이 공항이 어쩔 때는 일본인 줄보다 더 빨리 입국 신사에서 들어갈 수 있는 심사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재류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메리트가 있는데 그래서 그날도 이게 전혀 걱정이 없었는데 뭔가 그날 따라 또 어디서 베트남 국적의 막 단체 재입국자들이 막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줄을 엄청 서가지고 일반 외국인 들어가는 입구보다 훨씬 더 사람이 많이 줄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뭔 일인지 결국에는 집 근처 역이 아닌 몇 정거장 좀 떨어진 역을 가는 리무드을 타고 전철을 갈아타서 집을 도착한 게밤 12시 1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메일좀 보내고 씻고 하니까 2시가 좀 넘더라고요. 재앙이었습니다, 재앙. 야, 한국이 아무리 가까워가도 당이 치기는 조금 힘드네요. 자, 오늘 영상 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한국 출장 갔다 오면서 이 일본인과 한국인의 이 비즈니스 스타일의 좀 차이, 일본 회사, 한국 회사 둘다 동시에 들어가서 좀 느낀 바, 경험한 바를 제가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좋으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